빨리 문 여십시오 수아야 아빠가 우리 수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래도 아빠는 아빠는 절대로 우리 수아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평생 우리 딸이랑 같이 있을게 아빠를 물어 수아 수아야 오. 어서, 아빠를 물어, 수화야 자, 얼른 괜찮아 그래, 아빠가 평생 수아 옆에 있는 거야 절대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수아 가는 곳 어디든 아빠가 따라갈게 이문 여십시오 어서 문 여십시오 미안해, 연화야 미안해요, 엄마 좋구나.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지 마세요